신인간극장, 이 맛에 산다. 산과 바다와 계곡이 있는 꽃창섬입니다. 오늘도 계곡 물리를 하러 왔는데 비는 계속 왔는데 저 앞에서는 보니까 물이 없었단 말이죠. 아야 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도망가 도망가, 데뷔 데뷔 데뷔, 나나, 다나나나, 아 진짜 공기 하나는 끝내주지 그냥 청정 초청정 1급 특급 A 플러스 5섯개 공기랄까? 좋아. 안네. 아. 아. 아. 아. 밥줄 때는 와 모르고 이제 또화끓이기 있어 뭐 그래 왜왜왜왜 왜왜 왜? 괜찮아 너너너너 너너 너. 하지마 그만 요 포레오 포려오어양 양미 탐어 포려오만 미라다 양미리 양 사휴마 사실 오늘은 물놀이보다 솜담과 치킨 바베큐 먹으러 온 거라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계속 하다 이 계곡 여행은 사람을 너무나도 아, 편안하게 만들어 주죠. 아, 어? 무슨 바닥에 난 구멍이 무슨 구멍인지 궁금해하는 도도와 <웃음> 다다. 할 도도는 이 구멍이 뱀 구멍 같다고 한다. 할머니 지켜주는 개들 아이고, 이새끼가또 우리가 할타주는 또. 아, 안네 개곡의 아... 여유를 가득 즐기는 도도의 행복. 지금 도도의 머릿속에는 온통 낚시로 가득합니다. 아... 재밌어? 어 <웃음> 야, 인동이 됐지 뭘. 어? 모르지. 인도 물으면 시원 하고도 심어. 음, 그렇지. 계곡 어, 물이 불어날 때를 기다리고 싶은 도돌니다아아 서서히 구워지고 있는 치킨 바베큐가 배고픈 코를 찡긋 찌르고 어, 있네요. 우리의 마키는 송탄. 우리의 마키는 송탄. 우리 고창성에서 맛집 넘버 는에들어가는 음, 맛집입니다. 마키 어, 마키는 송탄. 우 뭐야 이거? 는송 아니 겉모습은 물지하 맛있게 풀려먹었더 소시지 같구만 아, 아니야 먹 아, 과재댁이예요 그거 그, 그 그야, 어, 젓갈이야 젓갈 응. 젓갈, 음. 젓갈 젓갈 와, 저 뛰는 거구마도 어우, 높 올라가 어우, 야. 어우, 야. 야. 야. 야 야, 김장 도도 도전. 이 오늘도 신나게 놀고 맛있게 먹고 들어갑니다